봤죠? 2 2월 바로 한 방이 끝이에요. 팍팍팍 받아. 2 0개 바로 한 방이 끝이에요. 팍촥팍팍 팍. Yeah. <목소리> 네.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아 그렇네. 라고 하는 공간이라 가지고 반은 안 맞다. 아, 반은 안 맞. 자 계속해서 또만난 덱은 페스터 배스타. 자, 페스터 대. 좀 긴장되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이제 특유 음식을 먹어서, 선 선탄. 드디어 선탄이다, 이씨. 자, 야, 또 왜, 야, 왜 해피야? 처음부터 우리 한번 살상 갔었어야지. 저 해피라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연말에 좀두드나야 되겠죠? 두드나야 되는데, 우리 은총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십살이 죽을 우리 연반이, 아니저 어? 에카라스가 아니다. 그렇게 십살이 죽지 않습니다. 피통 많거든요, 우리. 피가 지금 41만이고요. 요번에 또 해피 붙었네. <웃음> 해피 좀 그만하자, 임마. 해피 그만해. 자, 착! 도발! 근데 요번에 이제 베스타한테 심하게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잼. 빡! 치는데 맞을만 했고요. 잠식 들어왔고 죽겠네. 자 회피 우리 옆에 회피 뜨고 있다 회피 회피 빡 오케이 살았어요 <웃음> 살았어요 어. 자 들어갈게요 개 살상극 시작됩니다 회피로 버틴 우리의 라인 이것도 이 자식이 개성이기 로또 어떤 개성이 기것도 지금 뭐고 이거 디버프 면역 같은 거나뜨가지고이 자식이 자 개성 추가로 두개더 받는데 뭘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 빵 140만 140만 괜찮나? 절담 쭉쭉쭉 빠바바바박싹까우지 37만 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나? 어? 필, 필 3랩으로 이 정도 뽑으면 잘 뽑은 거 아니야? 그것도 지가 먹어 계성도 거지 같은 거 걸리는데 계성 만약에 그거 좋은 것도 어봐라 이거 1 0한 200만 간다이 어? <웃음> 야 이거 봐봐 지금 공격 관련 떴다 이거 지금 공격 관련 떴어 어? 쭉쭉쭉쭉쭉 우와 이거 먹어 죽었다고? 오늘 비번이라서요? 어, 죽었는데? 오케이. 큐처제 교체제 괜찮네. 큐처제를 하면서 차라리 투급을 좀 올리는 게 점점 덱을 찾아가고 있다. 어? 자 교수님 자, 또 엄지님. 이야 좋아요. 엄지님 이번에는 찐덱 갖고 왔네. 그래 이런 게 리뷰가 되는 거야. 자 구턴이고요. 진짜 메타덱 중한 명. 한 덱이 등장했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 이번에 우리 한번 잘해보자 여기 좀 의미가 있거든 불사 떴네 불사아 이렇게 의미 없는 개성이 떴을 때는 좀 아쉽다 확실히 어... 이렇게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패가 좀잘 떠주면 더 멋진 그림 나올 텐데 자 바로 이제 공격 들어오죠 필가도 해놔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다 봤거든 와 주, 아, 죽이려고 한 거구나 너, 너무 세게 때리면 괜히 궁더 세지니까 흡혈 조금만 해놓고 한번 맞아 보겠습니다 어? 자 한번 치보세요 한번 치보세요 앙앙자 회피 회피하나 자 들어오지 들어와봐 아? 아! 어, 저, 이거 뭔데? 야, 내가 안 그랬다. 이거, 내가. 엄청난 맷집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 선턴 또한번 잡았다. 선턴 잡았을 땐좀 신나더라고, 이 대기. 보기보다. 자, 와! 야, 이거 유튜브 각이다. 잠깐만. 자, 편집점, 편집점! 편집자님 집중하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공, 모든 능력치 25% 진가 야, 폐잘 떴고. 아, 누구 죽일까? 해물로나 피곤하거든요? 해물로나. 해머러나... 아좀 보내드리고 아, 보내드릴게요. 자, 가보자. 자 드디어 팍팍팍 쓱 봤죠. 22몰 바로 한 방이 끝이에요. 팍팍팍 맞나? 2 0초 바로 한 방이 끝이에요. 팍 촥. 팍팍팍 팍! 맞나? 어? 이게 바로 유튜브 각이라는 거야? 어? <웃음> <웃음> 야 하이라이트 잘묻떴네 도박 잘 됐어 광분한구슬 이게 이 무슨 난 개성 뽑기 하는 거는 또 처음 봤네 개성을 뽑는 이런 야 시기하다 아, 정말 특이한 캐릭터다 개성 자 개성 뽑기 야또 25퍼다 야피델리야이 피살기 쓸수 있을 것 같나? 피델리야 우리 맞으면 개성 뽑기가 잘 됐다 이거야 개성이 잘 뽑히세요 갈게 <웃음> 빡빡 빡빡 자승아 어디서 피살기를 오빠한테 빡빡 哇掉刺子了哦 야, 뽑기만 잘 되면 다 죽는다, 이거. 알겠나? 뽑기가 잘 뽑히면 다 죽어요. 안 뽑혀서 그렇지. 뽑혔다 하면 다 끝난다. 치다 하면 다 죽는데? 와, 이거 진, 진짜 특이한 캐릭터다, 이거. 이 녀석, 이거는 뽑기만 잘 되면 한정적 세계관 최강이다. 니까 만약에 인마가좀 위급할 때는 계속 불사가 뜨면, 못안 죽어. 계속 불사 뜨면 안 죽어. 스타트 때는 계속 모든 능력치 25% 계속 뜨면 그냥 다 죽는 거야. 어? 야, 완전 어떤 캐릭터다. 아흠. 저 34만 어이구야 조금 무섭네요 어? 좀 무섭고 패는 요정도 듣고 자 뽑기 차크닥 디버프 매력 아, 디버프 매력 <웃음> 거지 같은 거 나왔네 혹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한가 볼게요 고서가 또 우리한테 공부를 걸러 거거든 착 13만 4천 그래도 뽑기 망해도 빡빡빡 빡 요정도는 된다 어? 뽑기 망해도 요정도는 한다 알겠지? 어때? 뽑기 망한 게이 정도야 뽑기 잘 떴으면 지금 두, 한두명 죽었다 지금 두명 죽었다 두명 죽어 맞지? 이야 이거 선턴 잡으면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분? 선턴 잡으면 나쁘진 않은데? 이쯤이면 도박해 이러면서 도박해인 거 같아 도박해. 제발 성물 아 맞아 맞아 서, 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깜빡했네 어. 다른 애꺼 먼저 써야 된다 그래 성물까지 발동하시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성물을 더 발동시키려면 우리 아군, 어, 잠깐만, 암메라. 아, 잠깐만, 암메라. 안메령 형, 우리 이러지 말자. 야, 근데 우리 불사다, 불사. 안 죽는다. 야, 지금 맞아도 안 죽어요. 근데 죽여야지. 뭐, 안 죽고가 뭐가 중요해. 팍! 샤! 죽일 수 있어요? 켜! 간다! 구멸! 빡, 빡! 빡! 빡! 이거 잡았지? 잡았지? 어 갈게요? 촥! 촥! 뿅뿅뿅뿅뿅! 쏘쏘쏘 어? 필살기 쓸수 있나? <웃음> 이번에는 뭐, 모든 능력치 이런 거 아니었다? 막 불사 막 이런 거였어요. 불사 기법맨 이런 분들도 죽이는데 나쁘지 않은데? 어. 어. 아크당 어, 안 죽었다. 키어 갈게요. 키어 만만치 않세요오야저 우리 못 죽이면 죽어. 어? 아비번이서요 아깝다. 맛있었겠는데 <웃음> 체력 소성이라네 자뭐요 정도면 뭐 우리 노답에서 노답에서 뭐좀 괜찮은데 했다가 이마 도장깨기로 가봐야 돼 도장깨기까지 알겠지? 도장깨기 커밍순 편집자님 수고하십시오 <웃음>